안녕하세요. 황은숙 박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반갑고 어,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정도로 법이 강화된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어, 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불 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어, 법이 어,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어, 변화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많은 한부모 가정이 계셔서 저희가 여러가지 그 제안을 해왔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말 그 자동차 번호판을 떼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또는 출고금지를 시켜서 여행도 비즈니스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어 조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어, 되어 있고요. 또두 번째는 그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그 한부모가 자, 인터넷에 비양육자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혼자자들이 특히 그 우리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들의 그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그런 그 남편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오, 이제 무서워서라도 양육비를 안 줘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양육비를 그 자녀에게 그못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즉, 어, 재산도 있고 소득도 높은데 자녀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분들, 즉, 나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어, 채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그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어,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법 개정이거든요. 자,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제는 어, 나쁜 부모야 이제는 당신은 어~ 출국 금지해야 돼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가서 좀 창피를 당해야 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 형무소에 어~ 우리가 말하면 그~ 징역을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자일 년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조항 앞에서는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부모들도 조금은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2018년도 실태조사인데, 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정이 전체 그 이용가정 중에서 15.2%에 그친다고 합니다. 15.2%. 예. 자, 15.2% 실은 그, 저는 낮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2012년도에는 15.2%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분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2018년도에는 15.2%가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인 걸까요? 78.8%가, 약 이용가정의 80%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예, 상당히 그 높은 편인데, 이혼했으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자 일단 그 전에 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양육비를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재미있는 답변이 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건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시, 실제 그 현장에서 어,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들에게 왜안 주십니까 라고 묻으면 그분들이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자 첫째, 저 돈이 없어요. 저 살기도 바빠요. 제몸 하나 누입고 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두 번째는 어, 재혼을 했어요. 제가 이혼하고 재혼 전에는 그래도 양육비를 자녀에게 꼬박꼬박 줬는데 제가 재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혼한 부인이 양육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를 줄 바에는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육비를 못 주고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자 어떤 그 아버님은 이런 얘기하세요. 내가 아이를 생각하면 양육비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양육비를 주면 그 돈을 아이가 아닌 전 부인이 펑펑 쓰고 다닐까 봐. 억울해서 양육비를 못 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죠. 또네 어, 번째 형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은 양육비를 주고 싶대요. 근데 가난해요. 소득이 적어요. 자기가 한달살 돈을 어, 제외하고 보면 정말 남는 게 만원, 이만원 얼마 안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적자래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양육비가 보통 우리가 30만원, 50만원 더 많게도 책정이 되거든요. 아동 1인당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육비 책정 기준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부터 30만원이 아니라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책정을 좀 어, 다양하게 구분을 하면 가난한 나는 정말 때로는 5만원, 때로는 10만원 정도 양육비를 낼수 있게 돼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무튼,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특히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는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 떠나간 부모가 자신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유축되어 있는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때로는 엄마가 양육비를 안 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단 양육비가 없으면 자, 우리 매일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단이 좋을 리가 없죠. 때로는 라면 먹게 돼요. 그냥 인스턴트 식품 먹게 되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또 아이들이 자 요즘은요 학원도 가고 어또 우리가 이제 과외 과외도 실현 해야 되는데 요즘 그건 좀 불법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습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애능인이면더 투자를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할 그런 비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저하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또 주거 환경이 안 좋아요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 물론 요즘은 현대화되고 있다거나 하지만 정말 열악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아버지가 엄마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때로는 불교하라는 환경에서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어 아까 어떤 아버님이 내가 양육비를 주면 전부인이 펑펑펑 쓸까 봐 양육비를 못 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양육비를 안 주면 그 엄마가 그 아이 뒷바라지 비용을 벌기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한 부모들의 근로시간이요. 그 어떤 분들은 정말 12시간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말 거짓말 조금 버티지 24시간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일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엄마가 가까이에서 지지해주고 어, 보호해주고 함께 있을 때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밖에 있고 일만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는 외롭고 불행한 마음을 갖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의 정서에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에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짜증 부리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어긋나게 돼서 특히 청소년기에 비행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부인이 돈을 쓸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이런 부모님으로 인해 우리 아이는 상처받고 더 망가지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는 전부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자신, 내 아이를 위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양육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환경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돈 있는 아버지가 여행 가려고 그래, 골프 여행 가려고 그래요. 양육비는 안 주면서 그때 자 안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안돼 이런 남자는 이런 엄마는 어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여행도 가지 마 <웃음> 이렇게 출국 금지 탁 시켜. 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매달 양육비를 받으니까 이제 건강한 아이가 되고요. 심신이 좀 여유로운 아이가 되고 예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어 그런 공부도 할수 있고 피아노 레슨도 좀 받을 수 있고 뭔가 조금 생활의 질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어,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더 좋아지고 행복한 한부모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 인정해 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안 주니까 아까 제가 2012년도에는 5%만 정기적인 양육비를 주고 나머지는 거의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와서 15.2%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것도 2015년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그 신설되면서 이제 양육비가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의무적인 사항이다. 내가 재혼을 하건 안 하건 나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그런, 어, 그 의식이 확대되면서 그나마 조금 넣 것이 15.2%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들, 어우, 이 사람도 안 주고 저 사람도 안 주고, 뭐, 저 사람도 안 주는데, 뭐, 안 줘도 되지? 이게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순간, 어, 저 사람은 나쁜 부모야.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도 라 양육비 줘야 돼요 라고 옆에 있는 지인들이 더그분들을 좋은 부모가 될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비난받는 비난을 떠나서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그나마 우리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현실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예, 어느 부모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양부모 안에서 살 때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죠. 근데 왜 이혼을 하면 그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자, 법이 강제적으로 출국금지 시키고 인터넷에 누구누구가 양육비를 안 줬다. 이런 이름이 올라갈까봐 또는 형사처벌 처벌받을까봐 양육비를 준다면 그 양육비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은 그런 양육비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양육비를 준다면 정말 비열한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우리 이혼가정, 어 아버지, 어머니, 또 비양육자님,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라고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죠. 엄마건 아빠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당연히 양육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어, 지름길이니까요. 자, 우리 어,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알고, 어, 이양하는 그러한 우리 비양육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어,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철벌 된다.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 참고로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1탄이고요. 어, 이제 다음에 2탄. 그래서 또 이러한 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2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한 황우수 박사 이 코너 여러분 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이 한부모 가정 박사 이 코너를 여러분이 관람하시면 그 관심이, 그 응원이 우리 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이 어, 봐주시고 또 주변에 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